안녕하세요 마리맘입니다. 마리맘 입니다 마리맘 옥상 정원입니다 오늘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마리맘이 옥상에 왜 올라왔을까요 제가요 어, 영상을 찍을 때마다 흔들리고 막 그런것 때문에 조금 신경쓰여 했더니 저희 남편이 짐벌을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줬어요 저에게 그래서 짐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왔답니다. 아 고마워요 남편. 남의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었어요. 음 이렇게 짐벌 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앞으로 왔다 갔다 주물 했다가 어, 늘렸다가 해도 별로 흔들림 없이 이렇게 부드럽게 영상이 연결되는 거 이거 참 좋네요. 요즘 짐벌 쓰는 게 약간 유행도 된것 같고 많이 쓰고들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짐벌도 알고 마리만 출세했어요 짐벌이 뭔지도 몰랐는데 근데 이제 아직도 어좀 어색한 거는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짐벌이 한 바퀴를 빙 돌아버리더라고요. <웃음> 그 돌아버릴 일이 있나 봐요. 지도. <웃음> 짐벌 지도 찍다가 지마음이 안 들면 돌아버리나 봐요. 여기는 저희 옥상이 있는 동네고요. 저기 아주 가까운 거리에 남친천역이 있고요. 또한 이 보이는 저 초록 초록한 저 길은요. 음 저희가 매일 산책할 수 있는 산책길입니다. 가운데는 개천을 끼고 그 개천물이 얼마나 맑은지요 오리들이랑 물고기들이 다 눈에 보여요 그리고 양쪽으로 어, 산책하는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래서 이렇게 어, 보이는 동네고요 제가 여기에서 거주하는 건 아니고 음, 여기는 어, 세입자들이 다 사시는 곳인데요 옥상만 제가 간 가지고 있답니다 <웃음> 가지고 있다는 건 너무 웃긴거고 옥상만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음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다육도 키우고 텃밭도 만들고 하고 있답니다 어 저희 남편은 맨날 바빠요 맨날 바쁘고 고추를 조금 심어 놨던게 얼마나 오래 많이 열리는지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는 화분들은요 예, 처음부터 노숙으로 키운 애들이 래 가지고 오는 비뭐 쨍하게 뜨는 햇빛 다 맞으면서도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설란도 이제 약간 뿌리찢기를 시작해서 이렇게 간격을 널리 버려야될것 같아요 너무 아주 빼곡이 차 있어요 애니시다 이렇게 컸죠 목대 잘라낸 게 연화바이설이구요. 음,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애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, 어? 아이구야아이구야 이것 때문에 짐벌이 돌아버린다는 거예요. 갑자기 잘 찍고 있다가 저렇게 거꾸로 돌아요. 아이고, 화분에 흙다 쏟아질 것 같네. 우약꼬우약꼬 오야꼬, 오야꼬. 아, 또 진짜 이럴 때마다, 음, 아주 난처합니다. 아이고, 원래대로 돌아왔네요. 여기는 이제 실내 있는 화분들이에요. 실내라기보다 천장만 비가림막이 되어 있고요. 양쪽으로는 통풍이 잘 되는 그렇게 만들어진 곳입니다.